한 일곱 명 정도 게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인력이 모여서 작은 오피스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모습보다는 좀더 약간 미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대중적인 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나오게 됐고요. 진짜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모험을 즐기게 하고 오리감이 느끼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투든 캐릭터든 그래픽이든 다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게임이 그다 만들어진 게임을 보면 은 굉장히 뭐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보이지만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고민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달콤한 결과를 위해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 정말 만족스러울 때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보고 또 직접 플레이해보고 또 뭔가 바꿔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저분들은 언제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개발팀은 개발력을 계속 점검하고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나 연구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항상 최고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개발사로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펄어비스는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집요함으로 똘똘 뭉친 회사예요. 회사에서는 개발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게임 제작 관련한 어떤 요소도 가볍게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최고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음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게임 음악 리마스터링 작업을 했습니다.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할 때도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리마스터링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하는 콘솔은 실제 4K 해상도로 플레이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이 거의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PC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바일로 또 콘솔로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저희 게임을 즐겨주는 팬들 덕분에 지금의 검은 사막 그리고 지금의 펄어비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더 나은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전 세계에서 검은 사막을 플레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모바일로 즐기는 검은 사막,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즐겁게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